백의 월화 독자 파드 2입니다 일수도 참 좋았죠. 이번엔 이수이죠. 두 번째 7 0자 이번에 하늘과 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늘 땅을 내세우느냐? 우리 동양에서는 천지인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재료, 그래서 삼재라고도 하는 것이죠. 하늘이 만약 자 이게 만약 할때 약자입니다. 자주 써요. 아니, 불. 하늘이 만약 불에 주면, 즉, 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했자, 가운데 마음이 좀 들어가죠. 마음에 관계된 것이고, 위에는 손이고 밑에도 손입니다. 즉, 행동이에요. 사랑이란 것은 마음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계려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술통입니다. 원래는 이거 자체가 술주자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탁유자로 많이 쓰이게 벌리면서, 물을 붙였죠, 상수변을 하늘이 만약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식으로 약간 영어식으로 순서가 있었게 돼요. 그렇다면, 이 하늘의 주성이라는 것이, <웃음> 이 술의 별, 술을 담당하는 별이 많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옛날한 2000년 전그 주리라든가 진서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 주성 또는 주기좌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나오는데 저 하늘에 술과 연회를 담당하는 곳이 있다 그 우주적인 어떤 술집인가 보죠? 그걸 주성이라고 해요 주성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 긋기도 하고 이날안 긋기도 합니다 하늘이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성이란 것이 하늘에 있지 않을 것이고 땅얘기가 당이 나오겠죠 이 한시에서는 보면 항상 대비시키기 좋아합니다 하늘이 나왔으니 땅이 나오는 것이죠 지또 역시 대꾸니까 지약 불을 해주면 땅도 만일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가 없을까요? 지응무주천 땅짓자또 나옵니다 제가 작품쓸 때는 다 다르게 쓸 거예요 지금 이건 작품 아닙니다 땅도 마땅히 응당 이렇게 씁니다 무 주천 땅의 주천이라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술과 관계된 지명도 당연히 만들어놨어요. 추천 또 하늘천자가 나옵니다. 지금 연습할 때야 뭐 당연히 똑같이 쓰겠지만 작품에서는 다 다르게 써야 됩니다. 천지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괴변 같지만 천지가 이미 술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이미 기자. 기왕이면 할때그 기자죠. 에주하니 천지가 이미 술을 사랑하니 뭐 내가 술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잘못될 게뭐 있느냐 일반적으로 서예 작품에서 이렇게 같은 자 자꾸 반복되면 안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애주하는 것이 아니 불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괴짜 재밌는 자죠 부끄러울 괴 부끄럽다, 괴면적다 이런 표현이 쓰죠 개면이라고도 하지만 원래 이 부끄럽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늘도 땅도 술을 사랑하니 내가 술을 애주하는 것이 하늘에 부끄럽지 않다 아, 대우명분을 드는데 선수죠 자 여기서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면 몸기자고 붙어버리면 사자인데 발듯 말듯 떨어지면 이미자예요 이문 이미 들었다. 뭘 들었을까요? 말불청 비교할 빛자 성인성자 요거는 임금왕자를 쓰기도 합니다. 귀가 있고 입이 있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자유자재인. 능력 있는 사람 이걸 성인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인가봐요 이미 들었다 맑은 것이 성인이고 즉 청주를 성인에 비유한 것이죠 청주 여기서 좀술 얘기가 주니까 원래 동양인에게서는 이 청과 탁을 사람의 이 성품에 비유한 것이 많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훌륭한 사람이란 맑아야 되고 중생들은 탁하다 이 말이죠 다시 붙자 뭐 복으로도 읽습니다만은 회복할 복 또는 다시 부 여기서는 사실 부가 돼야 맞습니다 다시 이르기를 이건 길도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말할도 이를도 다시 이르기를 탁여현이라 탁주는 성인은 아니지만 같다 뭐하고 하냐면 현인과 같다 그래서 항상 성과 현 합쳐서 성현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현성이 현 현성 기 이미 음 형과 성을 즉 청주와 탁주를 이미 마셔버렸으니 옛날 동양에서는 신선도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신선도에서 불로 장수하고 싶어가지고 하필 신선을 구할 것인가 이미 성인도 현인도 마셔버렸는데 굳이 신선을 따로 구할 필요 있겠는가 이 신선선자 이건 신이고 이것은 벼락불를 표시하는 말이에요 벼락을 다스리는 존재고 신이란 것은 제우스가 그렇죠? 그리고 요것은 제사상이에요. 항상. 이거 들어가면 제사나 어떤 기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건 사람, 산. 산에 있는 사람, 산 자체가 되어버린 존재, 산신령처럼 그런 존재를 신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천하의 명문이 나옵니다. 정말로 통쾌하죠? 삼배. 술세잔 말하는 겁니다. 삼배가 뭐 대단한 말은 아니지만, 술석 잔을 마시면 통합니다. 뭐에 통하느냐? 대도 이 도자는 다시 진리도자로 바뀌는 거죠 세자를 마시니 진리를 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일두 한말, 술 한말 <웃음> 우리가 사업들이 이옥들이 소주죠 보통 그것이 열홉이되면 한대죠 열대가 되면 한말이죠 엄청난 이제 술통을 들고 이제 마시게 되면 일두하게 되면은 자연이라 자연과 하나 되어버린다 여기가 땅인지 눈 덮인 곳인지 모르면서 쓰러져 자기도 하고 삼배통대도요 일통합자연이라 여기서 표현 통쾌하다 라고만 넘어갈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3이고 왜 하필이면 이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2거나 4면안 되는가 6이나 7이면 안 되는가 이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동양에서 1이라 하면 모든 것의 근원 한마음 또는 신, 우주, 유일자 이런 걸 뜻합니다 무극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이 둘로 나뉜 것 음과 양으로 나뉜 것을 태극이라고 하고 이라고 해요 근데 이에 그치지 않고 중용을 더해서 삼을 만듭니다 삼이란 것은 천지인 음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즉이 삼배라는 것은 내가 음과 양과 중을 다 통했으니 대도에 이른 거 맞죠 그리고 일두 한말 근원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그 나뉘어짐과 중용을 넘어서서 또다시 그거 보고 회삼귀일이라고도 표현해요 셋을 만나서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귀일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되니 드디어 자연과 합하여져 버렸다 심오하죠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흔치가 않았을 테니 이태백이 혼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를 마지막 구절입니다 단, 단지 주중취 단지 술 마시면서 아취, 우아한 취미를 얻을 뿐 아무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없다는 쓸쓸한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물 이건 하지 말란 뜻이에요 물 위, 할위 자죠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성, 이 자는 전번에 나왔었죠. 깨일성, 술깨일성 자, 각성한다 할 때. 성자, 이 깨이는 일는 깨달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이는 사람들, 고리닥뚱해가지고 아는 것은 없고 습관적으로만 살아가는 저 중생들하고는 이런 말을 전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전월전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늘이 만약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성이 하늘에 있지 않을 것이고 땅이 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응당 땅에는 주천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 천과 지가 이미 술을 사랑하니 내가 술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부끄럽지가 아니하다. 그리고 나는 또 들었느니라 청주를 성인에 비유하고 다시 말하기를 탁주를 현인에 비유했더라. 현성을 내가 마셔버렸으니 하필 신선을 또 구해 무엇하랴? 석잔술의 대도에 통하게 되고 한말술의 자연과 하나 되었으니 이러한 술 마시는 속에 그 아취를 굳이 깨는 사람들에게 전하려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